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S 뉴스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1979년 이후로 서울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수원의 자연과학 캠퍼스를 두어 유원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진행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선 각 캠퍼스별 특성에 부합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백수영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성균관대학교 제54대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스프링 인스타그램에 추석 연휴 귀경버스 수요조사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만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외에도 황금향 공동구매, 이삿박스 대여 등 자과캠에서만 추진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인사캠 또한 비건학식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크게 묶여있는 총학생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생회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연과학 캠퍼스 학생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이 그곳에서만 어, 진행이 된다면 인문과 학생들이 좀 차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동등하게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총학생회에서는 이를 각 캠퍼스 특성에 맞는 기획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과캠의 경우 자취하는 인구와 기숙사 수용인원이 인사캠에 비해 많아 주변 기저 인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인사캠에서도 오래전까지는 추석 귀경길 버스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나 몇년전 실시한 조사 결과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돼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 캠퍼스 맞춤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회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한 의문점을 지을 수 없는데요. 초학생회는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낸 학생회비가 우선 학교로 모여지고 이후 소속된 캠퍼스에게 배분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학생회비 1만 원은 모두 일단 학교로 모여지고요. 그 정확히 그 소속된 캠퍼스에게 그낸 인원만큼 일단 총학생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총학생회 내에서 학생회비 배분 기준에 따라서 단과대학들과 총학생회와 동아리안회 등을 나누게 되고요. 학우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확대운영위원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언론사 공청회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임이나 인스타그램 댓글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총학생회는 끝으로 캠퍼스 혜택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알아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한 캠퍼스의 복지가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관점보다는 캠퍼스 특성에 맞춰서 총학생회를 같이 갈수 있는 분 같이 가고 특성에 맞춰서 더 좋게 갈수 있는 분은 따로 가고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원화 캠퍼스의 특성에 맞게 총학생회는 관련 회칙을 준수하며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맞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우들의 수요를 조사해 학생회 활동을 풍부하게 하려는 총학생회의 다음 활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SUBS 뉴스 백수연입니다.